방부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부방이 여러분들의 하루와 골프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방부방 보니까 야 진짜 좋은 내용 많아. 배울 것도 많고 개몽적인 내용도 있고 진짜 좋아. 함께 보자라고 자랑해 주시는 건 방부방을 도와주시는 길이고요. 더 깊은 내용은 우리 옥스윙 아카데미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골프 수준은 팍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멋쟁이들이 입니다는비스포그 데님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뭐좀 핫하게 달구고 있죠. 어, 빅토리 G 장갑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몸이 나이키 나이키와 함께하는 인생 10년차 나이키 골프와 용원까지 함께한 옥선생 방보방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습니까? 티박스를 최고의 경연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첫 티샷을 준비할 때첫티인그라운드나 어, 티박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고객님 티박스는 한 분만 올라가세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체로 그딱그 그 이제 긴장도 풀겸또 그날 즐겁게 이 사람들 만나서 기분 좋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유 뭐뭐 특별한거 없었어요 하면서 이제 다이소 집행이 또 집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골프에 집착한 그 분들도 여러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이렇게 휘둘러요 다 올라가서 왜 이 카트도로에 있으면은 이거 까지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 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각 골프장마다 몸풀 수 있는 곳을 다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거기서 해요 이티 박스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이 방법을 촬영해서 을 말씀을 드렸지만 골프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티 박스와 마지막 들어오는 그린 쪽은 굉장히 조경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신경을 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어 그냥 서서 얘기하는건 사실은 그것까지 못하게 하는 건좀 저는 너무 한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거기에서 전부 아무 말도 하면서 전부 연습 스윙을 하고 있어 그냥 4명이 올라가 가지고 그냥, 그냥 지근지근 밟고 다니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좀 순서껏 아니면은 정해진 구역에서 제발 연습 스윙을 했으면 좋겠다 왜 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습가 입장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피해 다닐 수 있어. 왜냐면 대충 골프채를 어떻게 휘두르는지 그 골프마다의 패턴이 보이고, 그리고 어떤 습관이 있고, 여기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딱시쉐하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 있다니까? 그래서, 아, 저런 스타일이면 또 사고가 날수 있겠구나. 이런 걸 예측을 하면서 피해 다닐 수가 있는데, 그냥 그 올라가가지고, 네 명이 그냥 동서남북으로 서가지고, 거기서 막, 거기 무슨 뭐, 청룡 백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 우리, 옛날에 그런 거 태왕 사신 게 나왔던 그런 거뭐 그런 거 하고 있나 아니면 사천왕이야 거기서 왜그왜 왜 다들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공은왜 똑바로 안쳐 그렇게 연습들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습도 순서대로 그리고 몸은 미리 풀게 되어 있는 장소에서 풀고 티박스는 그래도 나네 집이 좀 남들이 우리가 돈냈으니까 마구 파는 게아 그럴 것 같으면 첫 번째 홀부터 그냥 아이언으로 빡빡 파고 다녀 버리든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킬 에티켓은 지켜가면서 골프를 즐기게 되면 굉장히 골프가 재밌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방부방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한 상태에서 전부 또 동반자들이 또 그런 사람들 보면 시끄러! 그리고 확뭐 이렇게 할 말들이 많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렇게 떳떳한지 이렇게 친하게 얘기하다가 티셔츠 들어가면 좀 조용히 좀 해줘야 되는데 야야야너 조용히 좀 하자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처럼 그럼 딱 이렇게 치면 은 어? 본인이 떠들어가지고 잘못 나란 거는 생각, 뭐, 알지도 못하면서, 오, 오, 하나 더 쳐, 하나 더 쳐. 왜 하나 더 쳐, 지금? 시간 밀려 죽겠는데. 첫 톨부터 하나 더더 더 치기 시작하면 그거 열려도 롤이면 열네개는더 쳐야 되는데, 그 밀리는 시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거며, 그 뛰어다니는 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연습스윙 할 때는 철저하게 연습스윙 하라고 정해진 데 가서 연습스윙을 하고, 첫 번째, 티샷은 가서, 살림슨 가서, 살림슨 가서, 살리는 티셔츠를 한 후에. 정말 즐거운 라운드를 동반자들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날의 골프는 굉장히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연습은 반드시, 몸 푸는 건 반드시 틴 그라운드 위가 아니라 정해진 장소에서 몸을 푸시고 티박스를 보호할 수 있는 골프장의 잔디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멋진 골퍼가 되시기 바랍니다. 방무방이었습니다.